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수상목기 현수 엄마 이혜리입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세. 둘이 같이 다른 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들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아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게 놀아합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한복음 20장을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다른 복음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안식 후 첫날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의 마지막에는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밝혀지고 있지요. 늘 보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에 처음으로 무덤을 방문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만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기록이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에 마리아가 그를 라보니 하면서 붙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는 자기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붙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마리아와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날 저녁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물론 도마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있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에 짧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다고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정교한 신학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적힌 몇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그 믿음은 우리가 발동해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기록이 우리에게 믿게 하여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된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 이지요 어떤 자가 더 복된 자일까요? 문제를 들을 때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꼭 정답을 찾아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길 바라고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들이 더욱더 불어나고 불어넣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